추천주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트리얼 4000원에 추천드렸고 손절가 3400원 드렸는데 이탈 없이 15일선 추세 타다가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와주면서 최대 85% 수익권 나와줬고요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건 유니온 월봉인데 유니온 머트리얼도 유사한 흐름으로 역배열 끊고 그 자리에서부터 쭉 크게 올라갔습니다. 유니온은 7400원 정도 큰 역배열 돌파했을 때 여기서 작은 역배열 돌파했고 여기서 큰 역배열 돌파 이 자리에서 추천하고 윗꼬리 기준 역배열까지 끊고 쭉 최대 6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에코프로 이거는 중장기 추천주였고 6만원 눌림매수 추천드린 후에 최대 1000% 넘게 올라갔고 전고돌파 기준으로는 4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2월 초에 역별돌파 초입자리에서 재추천 드리고 추세를 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홀딩사인을 드렸고요. 오늘까지도 큰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지만 조만간 이렇게 55만원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면 큰 추세이탈, 그리고 쌍봉이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전보다 집중해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쌍봉이탈 구간이 있었지만 지키고 한번더 올라와줬고요. 이후에 크게 초록색깔 쌍봉이탈하는 거 주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해주시는 거 생각해주셔야 돼요. 다음 이지 월봉 박스하단 박스하단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두번 주요하게 추천드렸고 박스 상단 돌파한 자리 주황색깔 2만원대에서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죠. 유니온과 같은 이유로 같이 올라가주고 있고요. 다음 현대무백스 로봇 관련주고 얘도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박스 구간 반복 추천드렸고 최대 50% 수익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제추천이 여기였고 돌파가 나와줬던 자리 여기는 다 눌림매수 자리죠. 장기 입 지키고 올라와줬고 전고 돌파하면서 상한가 상한가 다음날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올랐다가 제자리 부분까지 빠졌다가 또다시 반등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현재는 또큰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고요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박스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단기적으로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여기 전고점 주요하게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에코 플라스틱 역별 돌파 초입자리 추천 여기서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 여기서는 신고가 구간 전고 돌파 자리에서 재추천 드렸고 요구간에서 전고 돌파할 때 추천을 드렸던 거죠 이 꼬리 전고점 저항대 8천 초반인데 아직 도달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월봉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지가 여기죠 6천원 초반 일봉상으로는 이전과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대양봉 나온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또한번더 급등 또 박스 한번더 만들어주고 급등 지금은 이렇게 크게 또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4월 12일에 장대양봉 시가 6천원 정도 종가상 지키면서 여기를 지키면서 박스 오늘은 또 여기 몸통 기준으로 박스 상단에 맞고 떨어졌고 시간에 5% 상승 종목이니까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다음 STX 니켈 관련 주죠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파동이 큰 종목이다 조정폭도 크고 상승폭도 크다 크게 먹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급등한 후에 또 크게 빠지고 에코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장대양봉의 시가를 지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건 월봉이고 월봉 박스 상단 돌파해준 자리 이렇게 박스 여기 약에 끊고 올라가줬고요 일봉은 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장대양봉이 시가 지키고 이렇게 돌파상한가 상한가 다음날 또 추가 상승 나와주고 늘렸다가 다시 반등 지금은 이렇게 몸통 기준으로 고점 박스가 형성되어 있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자 종가상 1만 600원 안착해주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죠 여기를 안착해야 윗꼬리까지 갈수 있는 거고 또 여기를 지켜야 계속 박스가 유지가 될수 있는 거고 이 자리가 이전에이 자리랑 같은 박스 하단맥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키면 더 가고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자리 다음 보로노이 치매 관련주 7월에 치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일정주로 추천드렸었고 요 박스 내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역별 끊고 올라왔을 때또 재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재추천 쭉 크게 올라갔다가 아, 밀리고 21선 지키고 또 반등이 나오셨고요 여기 정보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지금 얘는 단기 평 넣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단기 평 주요하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21선 종가상 찍히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도 중요한 자리가 되고요. 4000원 후반대 추세선과도 일치하는 자리가 21선이 되고요. 다음 자람 테크놀로지 3월 차트구 역별 끊고 올라왔을 때 추천드렸고 또 박스 돌파할 때 제추천 최대 60% 정도 수익 나왔었고요. 오늘 장중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아까 역별 돌파 초이 박스 돌파 자리 5일선 회복하는 터점과 일치하죠. 오늘도 5일선 회복하는 구간 33,800원 정도 6%대에서 추천드렸고요 5일선을 처음 회복하는 자리 낙폭이 심했죠? 거의 제자리까지 빠진 자리였기 때문에 장중에 추천을 드렸고 당일에 최대 14%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고 5일선을 처음 회복하는 자리 낙폭과 대 회복하는 자리 주의하게 잘 보시고 타점 공략하시면 좋아요 3월에 미래 반도체 차트고요 얘도 크게 올랐다가 5일선 저항받으면서 쭉 빠지죠 요날 5일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은봉이지만 5일선 위로 16,000원 위로 형성하고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추천을 드렸고 좀 쉬다가긴 했지만 이날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크게 쭉쭉쭉 올라갔죠 이런식으로 요런 타점 약배열 돌파 초입자리 낙폭과대 자리에서 5일선이나 1 2일선을 회복하는 자리 주의하기 복습하시고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무릎자리죠 발, 무릎 이 자리에서 보통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깨머리까지 갑니다 미래반도체 약배 돌파 초입자리 오일산 회복하던 자리였고, 이렇게 쭉 크게 올라갔군. 제일 많이 공략하는 자리, 유니온 머티리얼 월봉 급등전이고요 이런 구간이랑 같은 자리가 이제 기대가 될수 있는 거죠. 여기 돌파 안착하면 쭉 크게 올라가고, 여기도 3,000원 안착하면 크게 갈수 있다. 안착하고 크게 쭉 올라갔군. 고월봉이고요 역배가 끊고 크게 올라갔죠 여기도 역배가 끊으면 이제 5 0 0 0원 안착해주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안착한 자리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크게 쭉 올라갔죠 다음 5월 2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SI 리소스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상한가 종가 11% 크게 반짝했고 1년선 회복 실패하고 살짝 회복 실패하고 마감을 했고요. 동전주니까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큽니다. 동전주는 항상 초보분들은안 하시는 게 좋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러시아의 한국 보복 시사 석탄 관련 주죠. 에너지 수출 금지 관련 다음 이녹스 첨단 소재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8% 종가 마이너스 2% 정석 반짝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종속 회사인 이녹스 리튬 주식을 401억원에 추가 취득을 했다. 다음 STX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0%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고 고점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상승 이유는 중국 정부가 히토류에 이어서 니켈도 공급을 제한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히녹스 아까 앞에 봤던 같은 이유고 반짝 DNA 링크 2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반짝 솔루엠 호실적으로 반짝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호재로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얘도 반짝 고점 박스 유지해주고 있고 아바코 실적 회복 자신 있다 이에 어, 예. 약상승 나와줬고요 태경산업 구리 석탄 관련주, 비철금속 커플링 강세로 보여지고요.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네요. 시간으로는 4.5%였고, 고가 29%, 종가 22%. 반짝이긴 하지만, 크게 마감. YTN, 매각 관련해서, 이전부터 크게, 이렇게, 요 때부터 계속 매각 관련해가지고, 반응을 크게 크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1년선 까지 빠진 상태에서 다시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미 이때 선 반응이 컸기 때문에 뒤에는 또 크게 올라가는거 낮은 확률에 좀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것같고요 얘는 추천을 여기서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역배가 끊고 올라오던 자리 여기서도 주요하게 끊고 올라왔었고 지금은 이렇게 또 역배를 살짝 끄는 자리긴 하네요 이때 저가를 지켜주면 크게 올라올 여지는 있으나 전고점 돌파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전에 121선 다음 덕양산업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주 유일관련주죠 시간에 3.7% 상승이었고 고가 29% 종가 22% 얘도 반짝이지만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한솔 테크닉스, 반짝. 파라텍, 반짝. 알톤, 반짝. 포스코 DX, 반짝. 황금 ST, EV 첨단 소재, 반짝. 오늘은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꽤 있는 편이고. 태경 산업, 덕양 산업, 한솔 테크닉스, 세 종목. 요정도가 반짝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윗꼬리를 남기고 반짝 상승 하락을 하니까 시초에 추격하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존 보유자분들은 시초에 꺾일 때 하락시 분할매도 잘해서 수익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5월 3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코이즈 상한가 2차전지 양극제 관련 월봉은 21년에 크게 올랐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크게는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거고 작게는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 구간이 있었고 현재 작은 박스 돌파하고 살짝 올라와있는 자리입니다 약배열은 이렇게 끊고 이때부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1봉 전고점 구간 오늘 돌파하고 이전에는 윗꼬리만 장중에 돌파를 했고 오늘은 확실하게 종가상 돌파 안착을 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3,900원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이전의 정고점 이 자리 4,000원 초반 여기가 제일 강력한 저항대가 되는 거고 다음은 여기 윗꼬리 여기 윗꼬리두개더 있긴 한데 중간값으로 보시고 주요하게는 여기 하나 둘셋 보시면 됩니다. 4,500원 정도도 중간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최근은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었고 이제 지지는 내일의 시가나 저가 보시고 오늘의 종가 여기를 다음 지지대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저항이었던 여기도 그 다음에 지지가 되고요. 다음 MBT 9.8% 네이버가 미국 웹툰 계열사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지분율을 71%까지 크게는 월봉 아직 역배열에 갇혀있고요.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현재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 위치에 있는 자리 더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봉 최근에 1년선 살짝 돌파한 척 했다가 결국은 밀리고 121선 잘 못했습니다. 121선 지지받다가 이탈 다시 또 121선에서 저항받았고 다시 또 올라오면 역시 121선 1차로 가장 중요한 저항대가 되겠죠 다음 1년선 시간의 상승으로 5,800원까지 올라왔고요 5,800원 자, 121선이 6,000원 정도 하니까 6,000원 정도 가장 강력한 1차 저항대 다음 6,800원 정도 두개 장기평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배열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자리에서 시간에 상승이 나와졌고 5,000원 부근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면, 4,000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다음, DGP, 동전 주네요. 관심 끄는 게 좋겠고, 9.8%, 35억, 전기차 충전기 생산 라인 시설 투자. 이때, 상패 위기도 한번 있었고, 거래 재개되고, 반짝 튀었다가, 빠졌고요 최근 KG 모빌리티도 반짝했다가 빠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역배열로 빠지다가 최근 저점 찍고 조금 올라와주고 있고요 121선 살짝 돌파 살짝 돌파 결국에는 밀리면서 떨어졌고 최근에는 안착 실패하고, 정직하게 밀렸고, 578. 578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의 상승으로는 58일까지 올라오면서 살짝 돌파했지만, 또 이전처럼 이렇게 살짝 뚫어주고, 다시 밀리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 122선 안착해주면 다음 700원 1년선 저항대 다음 전고점 이런거는 티어줄때 빠르게 정리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동전주는 오래 보유하지 말자 동전주는 바닥에서 크게 반응을 잘 보여주다가도 갑자기 정지되기도 합니다 늘 상패와 가깝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동전주 잔악계나 동전주 조심 꺼진 동전주도 다시 보자 다음 누리 플렉스 7.6% 페라이트 관련주로 반응이 나왔네요 월봉은 역배열 끊으려고 시도해주는 자리고 기존의 저점 4000원 부분에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 박스 고점은 아니지만 이때에 비하면 고점이니까 일봉은 장기입형에 주요하게 자꾸 저항 걸리고 있고요 근사치에서 이렇게 장기입형 저항 보여주다가 그때 안착하는 시도를 또 하다가 박스 이탈 다시 지금 또 박스 더 작게는 이렇게 박스, 박스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6,450원까지. 6,450원. 자, 기존의 박스 상단 몸통 기준으로 걸리는 저항대, 윗꼬리는 6,650. 여기가 이제 480일선이랑 겹치는 자리죠. 요 두개 가장 주요한 저항대로 보시고 지지는 오늘의 종가 그리고 기존의 박스 하단 보시면 됩니다 5500원 이탈하면 5000원 4500원까지 훅훅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요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음 에코플라스틱 기존 추천주였고 앞에 잠깐 설명했었죠. 1봉 지금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은 역대 신고가 가격 8,000원 초반 근접한 자리 월봉상으로는 6,200원 정도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봉상으로는최근의 저가 5,950원. 자, 봉으로 봅시다. 여기 5,950원 박사단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 매매하시면 돼요. 하단 이탈하면 정리해 주시고 분할 매도 하면서 지키면 계속 홀딩 하면서 이전과 같은 흐름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지키면서 올라갔죠? 여기를 지키면서 올라갔고 같은 개념으로 여기 박스 하단 지키면 계속 올라가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또 도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큰 추세는 이렇게 잡히고 있고 작은 추세는 이렇게 시간의 5% 상승으로 7200원까지 올라가면서 또다시 박스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꼬리 저항대 7550 1차 저항대를 보시면 되고 최근 전기차 호재로 또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관련해서 계속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단기입평을나와서 보면 21선 한 번도 이탈 없이 추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서 21선 지지받고 올라갔고 여기가 21선이니까 21선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 현대 B&G n 스틸 4.9% 페라이트 부각으로 시간에 상승이 나와줬구요 파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올라올 때마다 2만원 중후반까지 올라와주고 있고 빠지면 만원 깨지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요정도의 박스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게 이런 박스를 잘 파악하고 내가 여기서 물리면 여기까지 크게 당할 수 있겠구나 이 파동 조정폭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돌파를 실패하면 아 여기까지 만원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만원 이탈하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걸 조정폭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매수 했다가 밀리면 여기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도중에 지지잡고 이탈할 때 잘라줘야 되겠죠. 자르지 못하면 이렇게 기회비용 상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게 최근에도 이제 돌파매수하고 손절 못했으면 많은 부분까지 빠지면서 기회비용 상실 구간이 있었고요. 현재 역배가 끊고 여기서부터 3월부터 4월부터죠 4월부터 올라와주고 있고 일봉자 급하게 추세가 나와줬고 크게 빠지다가 오늘 역배가 끊고 시간으로또 5% 19,000원 가까이 올라와줬고요 이건, 단기 입형을 좀 넣어야겠네요. 단기 입형 다 회복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 나와줬고. 17700. 자, 여기. 다음 21선. 17000원. 다음 최근의 저가. 이렇게 주요하게 3개 단기 지지 잡으시면 되고. 제왕 때는 전고점 몸통 2만원 초반대 다음 2만3천원 정도 위꼬리 주요하게 위로 두개 보면 되겠네요 다음 STX 4% 어, 이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국이 히토리에 이어서 니켈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예. 기존 추천주였고 현재 고점 박스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랑 동일하게 현재 고점 박스 유지 중이니까. 최근에 저가 박스 하단. 9,000원 정도 이탈하면 큰 하락 생각하시고, 지키면 계속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 자, 여기 역대가 끊고 올라오면서 구름 돌파했죠. 요 구름 돌파하는 자리 6,000원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단계 급등. 그리고 이 고점 박스 구간에서도 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 돌파하면서 올라갔고 지금도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한번 위로 튀면서 옆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응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만1 0원까지 올라와줬고요 만0 10, 0원요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자리 다음 미래 나노텍 3% 얘도 페라이트 관련주 상신전자랑 관계사고요 자회사가 상신전자 역대 끊고 행보 보여주다가 쭉 크게 추세가 나와줬고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좀 크게 밀렸으나 여전히 큰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봉은 121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주요하게 역대 끊고 올라갔던 자리를 최근에 보면 여기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지금 다섯번째인데 살짝 끊고 마감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네요. 25,250원까지 올라가줬고요 오늘의 윗골이 1차 저항대로 보면 되고, 지지는 121선, 22,300원 정도, 여기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1년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 전에 이전에 수평 지지도 있긴 한데 121선 이탈하면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평도 한번 넣어보고 61선 25,700원 정도 하네요. 61선 종가상 안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위로는 28,000원 21선 아까 말했던 윗고리도 장대 보시고 자큰 그림에서는 일단 요렇게 두개 61선 21선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 왜저러요 갖다 버릴까?